자, 여기, 자, 형식야오형식 이게 형식 동사라는 거다 알고 있고, 얘가 사역 동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뒤에 나온 패턴은 어차피 뒤에 목적가 나올 거고, 이게 목적어라는 거는 엄마가 내가 아니니까 수학에는 비교해서 같지 않으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잘 보면 알겠지만, 물론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자, 우리 기억하니? 1번, 뭐 나올 수 있어? 효용사나 효용사, 버스, 명사. 어? 목적 보고로 효용사나 효용사, 버스, 명사. 이건 모든 의용식 동사가 다나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어? 절인데요. 명사절이잖아. 명사절이잖아. 명사절이니까 명사 나온 거야. 내가 오늘날의 나야. 목적보호야. 입고 관계야. 알겠어? 그럼 원형 나올 수 있고 투정사 나올 수 있고 PP 나올 수 있고 기억나요? 현재 분사 나올 수 있고 그건 동사에 따라서 달라요. 사역동사기 때문에 보통 대개는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pp가 나오겠죠. 그죠? 어? 어 동사형이 될 때는.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나를 오늘날에, 오늘날, 오늘날, 현재의 나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현재의 나라는 게 뭘까요? 자, 요걸 공식을좀 이용해 볼게요, 내가. 원 나오고, 얘가 이거 봐봐. 주어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는데, 아, 원이라고 해봅시다, 주어를. 당연에 그 이즈가 나올 거고, 이즈. 이거는 뭐야? 현재의 나라는 뜻. 현재의 나라는 뜻. 만약에 어지가 나왔어. 뭐야? 과거의 나라는 뜻. 만약에 w i 가 나왔어. 미래의 나라는 뜻이다. 종리되니 만약에 해즈빈이 나왔어. 어떻게 쓸까 해즈빈. 동상의 시대만 바꿔준 거예요. 자, 뭐.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의 나야. 됐나? 어,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죠? 어, 이게 뭐, 비동사가 뭐자 결국 어찌됐든 비동사가 나온다라는 거있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이게 첫 번째 해 석이었어요. What one 비동사 나왔을 때첫 번째 해 석이라고요. What what one 그다음에 뭐비 이렇게 비동사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내가 해석은 첫 번째 해 석은 자뭐 현재인나과거에나 미래나 에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뭐냐. 자, 누구누구의 인격이란 뜻이 있다. 누구누구의 인격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쓰면 이게 원즈 캐릭터가 됩니다. 원즈 캐릭터. 그래서 누구누구의 인격, 성격. 이런 뜻이 있어. 1번과 2번을 제책에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될게또 하나 있는데, 요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원 나오고 원 해지가 나오면 뭘까요 이때는 이때는 누구누구의 인격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재산이란 뜻이 되버려 갖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재산 그래서 원즈 웰피에 입니다 누구누구의 재산이란 뜻을 해야된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처리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응? 어? 현재의 나 현재의 그녀, 만약에 what she is 이렇게 나오면, 현재의 그녀는 뜻이야. what, 타잔, will be 하면 뭐야? 미래의 타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또는 타잔의 인격. 가지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누구누구 누구 인격이냐, 재산이냐, 가진 거냐, 아니면 존재하는 거냐. 그치? 요런 차이로. 자, 요건 됐어요. 그러면, 우영식이라는 거. 앞에 있는 me e q 뭐야? what I am. 그래서 what I am은 그래서, 어, 오늘날에 나, 현재에 나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 성공한 나야. 성공한 나야.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My success 공부자 문제죠. 그래서 자 그리고 엄마가 나를 성공 성공시켰다는 얘기야. 성공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런 의입니다 밑에 내려가 볼까요? Everything seems to be.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낼 건 seems라는 동사가 나와 있다. Seems라는 동사가 왔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여기 좀 보세요. 이하고요 여기 지금 to be가 나와 있죠. 얘가 이거의 동사이기도 하지만 얘가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everything이 b e 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왜 중요할까요? 복무 전환할 때 중요하다. 그래서 준동사가 나왔는데 준동사의 이런 투정사 같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는 얘기는 <목소리> 언제든지 대절 속의 주어동사로 변신할 수 있다니. 이게 여러분들, 내신과 관련된 소수형 문제. 이 자리에다가, everything, 이트 넣으면 바로 복문이 가능해져요. 복문은 주어동사가 두개 이상이죠? It s 나오고, 못 쓰고, 어, 대절 들어가고, 대절 속에 얘와 얘를 주어동사로 만나게 하면 돼. 만나게 하면 돼. 알겠어? 어차피 이게 이거의 의미상이죠. 주체였던 거잖아. 그래서 everything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e v e r Everything 됐잖아요. 그럼 얘를 응. 동사로 빼려면 이걸 성기를 봐야죠. 이게 뭐야? 투플스 원형이 비죠? 피동사는뭐 이즈니 아니, 에미니 뭐 아니면 워즈니 원이 이런 거 골라내면 되는 거지. 근데 시제가 간단는 얘기죠. 투플스 원형이 나왔다는 얘기는이거고 시제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현재죠. 현재니까 everything 뭐나 와야 돼? 이즈나야. 됐네. 나머지 똑같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 블라 블라 블라. 여기까지 다 똑같아. 그래서 되잖아요. 아 그럼. 아, 여기 이거 그냥 가져보시면 되고 여기가 진주라고부릅니 돼. 알겠지? 어그래 아 모든 게다 조화로워지는 것 같다. 모아 서로 서로 조화로워진것 같다. 그죠? 조화롭게 되는 것 같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두 개는 두 개. 네, 이제 그 다음 예문 일란자여거 써놓고 말고 이제 나머지 것들 나하고 같이 뭐 해결하자. 그리고 따뜻한 물좀 마시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코로나가 내 몸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로 안 들어가고 그냥 쫙 녹아버리지. 25대 34 이제 죽는다며. 오. 그치. 응. 집에가 아프잖아. 헤어드라이기도 내가, 내 거, 내가 밖에 외출해갖고 돌아다을 때. 일단 웨트부터한 번씩 쫙, 한 번씩 쫙. <웃음> 알고 어? 있지? 어. 열, 열, 열이 높은 데서 바로 죽는다니. 뭐 그래서 뭐 인도가 코로나가 뭐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오, 지금 현재는 천의 땅이 아니냐 거이러는데 뭐 보니까, 보니까. 코로나균이 돌아다닐 수가 없네요 자, 여기 240번 아까 내가 해줬었고 2 4 1번은 뭐니? 인간은 태어났어. 뭐? 울면서, 흔히 울면서. 그 다음에 립즈 이건 이제 병렬구조예요. 이스가 동사라면 리브즈도동사고 엔드 다음에 다이지도 동사예요. 세 개가 A, B, C. 이렇게 나온 거예서 그렇죠?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 그 다음에 불평하면서 살아가 마지막 그리고 나이 그로잉 신음하면서 죽어가 신음하면서 그러나면 신음나요 242는 했고요. 243번 봐요. Some books t o be tasty 여기까지. 자, some과 아들즈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Some books 근데 뒤에는 디 아들즈가 아니라 그냥 아들즈야 이유는 전체 집합이 몇 개인지 몰라. 전체 집합이 몇 개인지 모르면 한정사 더를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디아돌지가 아니라 막연한 아돌지만 나오는 거야. 일부 책들은 어떻게 돼야 네 응? 어떻게? 맞봐줘야 해. 맞보아줘야 해. 수동으로 나왔어. 맞보아줘야 하고 여기 비투법은 어뭐 어, 의무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냥 그죠 뭐 예정도 있고 의무도 있고 가능도 있고 뭐 운명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어. 그다음 이제 뭐 의도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맞봐줘야 하고. 아덜즈 뭐 생각됐어 역시 아가 생각됐네 어. 아덜즈 아투비스와로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어 삼켜줘야 해 예상 한번 잘 생각해봐 너희들 내신대, 내신 때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책 있다고 칩시다 가령 새 학년 예를 든다면 수능 특강 영어책 어어 근데 이제 현대고는 2학년 때 이미 부교재로 그렇지 들어가 1학기 때부터 중용때부터들간다는 건데 응. 결국은 그럼 그 책들은 어떻게 봐야 돼 여기 봐? 만만 볼 거니? 만만 툭툭 풀어보고 답만 맞춘 다음에 동그라미 X만 하고 넘어가니? 아니지 클라지 그러면 내신 클라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형, 어떻게 봐야 돼? 어봐, 일부 책들은 그렇게 봐야 되고 일부 책들은 이렇게 봐야 될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내가 필요한 것들 뽑아서 보는 책들이 있어요. 나는 책은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 집중한 지식을 딱 한 줄이 필요해도 책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딴거물라도 책에 투자하는 건단일도안 아까웠었어. 정말로 그랬다고요. 정말로. 그래서 우죽하면 내가 돈이 없어 고 책을 훔친 적도 있겠네요 책을 소정받고 책 훔쳤다가 그때 만약에 쇠고랑 찼으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했으면 소정주인이 용서 안 해줬더라면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지 나는 몰라. 랐진짜 그분이 우유려 책을 그 책을 포장해고 이렇게 쌓줬어요 포장을 탁탁탁탁해고잘 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뭐지? 뭐지? 책 중간에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책갈피 볼까지 넣어와 감동인 지병에서 엄청 흘렀어 <웃음> 30년 뒤에 찾아갔는데 돌아가시더라고잘내가아어요아 <웃음> 없잖아요. 책, 책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요. 왜? 뭐 이런 거 묻지도 않아. 물으면 내가 이제 어색해 할 거야. 거야. 이 책, 이책 보려고 했던 거지? 그거 한마디 그, 그 묻더라고요. 말도 못하더라고그 구독, 했어요. 전혀 이 뜻밖의 얘기예요. 야, 집이 어디니?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어. <웃음> 집이 어디니? 야, 니네 엄마, 아빠. 어.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웃음> 그래서 어,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저씨 선물이야. 참,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지. 사실 그지? 어, 나 같은 인간한 100명만 만들어내면 세상 바꿀 수 있잖아요. 무슨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도 기쁠 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까지 세이브도 칠드론 이이런데 지금 20몇년 동안을 한 번도 내가 힘들어도 못 붙는 이유가 뭔데? 그 아저씨 힘이야.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선단체 같은데 보이지 않게 맨날 한번씩 나가는 거. 이것도 모아보면 뭐, 뭐, 꽤 돼요, 사실은. 계속 하고 있거든? 애들 막 성장한 모습 맨날 보잖아. 치들이 그림 그렸고 그 사진 붙여갖고 와요. 한글로 그것도 배워갖고 써 아저씨 뭐 고맙습니다. 흘렸습니다 진짜로. 웃으시오. <웃음> 맨날 그거 한달한 한 번씩 사진 온단 말이야. 세이브 시들은 거기에다 해가지고. 내가 한 명씩 한 명씩 후원해갖고 그래갖고 우리 애들까지 또 이름으로 해서 해. 지금 한열명 되나, 이제? 몇 명이 서운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한 달에. 개는 앞으로 한 명당 얼마씩이나 나는지. 만원씩나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끊으면 뭐 끊는 사람이 안오렇지도 않겠지. 받았던 사람이 끊는 건 약간 상처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걸 못하고. 근데 그게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베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도 그런 진 빚이 있어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먼저 이렇게 막, 친구 중에 부신자들주고 친구도 있고, 막, 걔네들한테 시대 진 빚도 있고, 막,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딴짓 안 하고. 자, 여기. 자, 이거. 크, 좋은 내용인데, 이거. 삼켜, 삼킨다는 얘기는 뭐니? 씹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책을 씹어 먹어야 사정 같은 거 씹어 먹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라고 직접 씹어 먹어봤잖아요. 순진하게 어. 코 같은 짓 많이 했어요. 진짜로 심어 먹너 아, 진짜 한1 0 0페이지심어 먹었나? 못먹겠더고헛 구역질 나고. 그 머릿속에 워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 선배들이 이렇게 날려고 사기를 많이 줬는지 아무튼. 옛날에 수학책 머리 배우자면 정석책 머리 배우자면 다음 날 이러면 막그뭐뭐 된다 그래 갖고 또한 열흘 동안 비어 비고 이렇게 막 어? 책을 비구 잤다고. 머릿속에 들어가. 아, 참. 와, 그리고, some few 나왔어요. 이건 뭐니? 어? 아주 소수의 몇몇은, 어떻게 해야 돼? 소수의 몇몇 책들은, to be c h e w e d 니까 뭐야,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chew가. 자, chewing gum이 뭐야? 씹는 껌 아니야. 씹어야 돼.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이건 잘근잘근 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이젠으니까 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바로 너희들 내신 책이야. 알겠어? 내신증. 내신용어가 바로 세 번째 걸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지. 꼭꼭 삼키면 안 돼. 소화도 안 돼.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